차는 네, 간다 안녕, 덩티 v 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을 하다 보면 검은색 위장막을 하고 도로를 질주하는 차를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위장막을 한 상태로 도로로 나온 차량들은 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일반 도로에서의 테스트를 거쳐 남은 문제점을 파악하는 최종적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연구원과 엄청난 개발 비용이 투자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시험 차량은 양산차처럼 자동화 라인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부품들이 수제로 만들어지는 것이라서 차한 대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유장막 차량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궁금증과 호기심을 유발하게 되고 사진을 찍거나 가까이에서 확인을 하려고 달리는 차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런 잠깐의 호기심이 잘못하면 파산과 처벌을 받게 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장막 차량이 왜 위험하고 왜 피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TV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튜뷰 위장막 차량은 속도 위반으로 단속이 될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운 자유로에서도 로드 테스트를 나온 위장막 차량이 심심찮게 목격이 되고 나도 궁금해서 쫓아가보지만 워낙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바로 포기를 했었는데 속도 위반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무척 궁금했었는데 위장막 차량 역시 지자체에서 발부받은 일반 차처럼 네자리에 임시번호판을 부착하게 되고 때문에 속도 위반 카메라에 단속이 되고 일반 차량과 똑같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만 대부분 그 비용을 회사에서 내준다고 그래. 그럼 위장막 차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왜일까? 위장막을 하고 있는 차량들은 소량 생산되고 거의 수작업으로 제작된 양산되기 전의 차량이고 임시번호판이 있어서 보험도 적용이 되지만 보험의 범위가 책임보험 수준으로 적다고 그래.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차량을 목격하게 되면 호기심에 무리하게 쫓아가고 촬영도 하고 하지만 위장막 차량의 운전자는 촬영을 하는 것이 느껴질 경우 보안 때문에 속도를 더 내기도 하지. 또 위장막 차량은 대부분 후방램프가 절반 정도가 가려져 있어서 품위 등의 점등을 뒷차의 운전자가 인지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사고가 발생이 될경우엔 사고 처리 기간이 무척 길어지고 문제는 대부분 수제로 작업이 돼서 차량의 가격이 최소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되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사고의 과실이 클 경우 자동차 보험만으로 배상의 범위가 넘어 사칫 개인 파산과 형사 처벌까지도 될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추격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거야 그럼 마지막으로 스파이샤스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실제로 2015년에 해외 시험 주행을 위해서 항공기 적재 점검을 기다리던 현대 신형 투싼의 위장막이 벗겨져 있는 것을 촬영하고 차량의 내부까지 들어가 촬영을 하고 동호회 유포를 하는 바람에 부정경제 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일반인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사진을 찍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위장막을 벗기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리게 되면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몇 년의 시간을 투자하고 큰 비용을 투자해서 개발이 되는 만큼 기업의 기대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단순한 호기심이 기업의 금전적 피해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본인 또한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만큼 지나친 호기심을 삼가하시고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레리 랜다. 수고했어, 동티뷰.